세 가지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호방했어요 이가 완전 자작받침 아닌가요? 조정신청에한번 살펴보니 이건 침해먹군요 그에 따라 백만원 합의금 권고합니다 아니 여율로서 세할 때질 돈은 한푼도 없어요 또토로대려놓은 수적인 법령이 많은 합의연에 이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자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비합리적 이유로 거부한 사건이야 모든 것이 조건을 들어맞아 직권조정 결정에 미룬다! 여기서 제가 직권조정 제도가 무엇일까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소액사건의 조정신청이 상위를 올려 저작권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새로운 절차죠.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네. 산책이나. 나가볼까? 오 지금 저 결정 와 있네. 이거로 어떻게 해? 이점은 이심 저날래. 아무래도 이게 최선. 어느 가가 용한도. 완전시속하고정말로 받는게 궁정해 결이 네 역시 조나부의 저력을 받은 이 아비가 더 쉬워 조정의 성의가제파상화의야동이나기오로 모두 조작권 조정대도 똑똑하게 이용합시다